안녕하세요 홈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새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식 흰다리새우로 해기등마켓에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 받은 새우를 물로 한번 헹궈주고 바로 머리를 따고 껍질을 까서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씩 쭉 준비를 해봤고 또 머리 함께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래서 머리랑 새우 두 마리는 마늘 버터구이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로도 먹고 버터구이로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새우 먼저 새우살이 진짜 난데요? 야 이거는 소를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잠깐만요 짠! 오늘은 지난번에 원소주 먹어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느림마을소주 21도를 준비해봤습니다 얘도 가격은 11,000원으로 비슷하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오 소리 되게 좋다 짠! 증류식 소주치고는 되게 좀 순하고 부드러운 느낌인데요, 얘도? 머리 드실 때요 껍질이 좀 단단해서 부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딱 잡고 턱 벗겨주고. 음. 와, 아니, 새우회 맛있는데요 혹시 버터가 들어가니까 장난아니다 오, 이거 집가라 괜찮네? 새우껍질도 그냥 이렇게 깔끔! 음, 짠! 어 근데 이렇게 먹으니까 좀 뭔가 빠진 느낌이다. 이렇게 통으로 먹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음. 음. 근데 좀 아쉽다 이거 라면 하나 먹을까요? 대하라면? 새우라면 맛있겠는데 열라면이나 이런 거에다가 탁! 해가지고 가야 되겠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짜잔~~ 와 지금 냄새 장난 아니거든요? 와 진짜 가성비 최고입니다 와. 짠. 아, 지금 문득 든 생각인데 아까 제가 회 먹었잖아요. 머리를 버터구이를 했잖아요. 근데 그 머리에 감칠맛이 집중돼 있어서 뭐 머리 버터구이 할 만큼 하고 남은 걸 라면에 끓여 드세요. 꼭 진짜 와야 열라면이 또 새우랑도 잘 어울리네. 이야. 깔끔! 잘 먹었습니다 제가 이 라면을 계산을 해보니까 아까 16,900원에 한 30마리 정도 들어있잖아요? 그러니까 한 마리당 한 600원? 열라면? 뭐6 700원 이렇게 하면 3,000원짜리 라면인데 만족감 끝내줍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~~